네팔 카트만두 트리부방 공항에 네, 도착했습니다. 어, 1년 만에 좀 변한 게 공항 내려서 저런 조형물이 하나 생겼네요. 사람들이 기념 촬영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그 카톡에 올라가면 되죠? 어... 빚자받으러 들어가는데요 아마 거기 빚자받는 데서 이미그레이션에서는 이제 촬영이 안되기 때문에 여기 가는 골목 길목까지만 네, 될것 같습니다 가는 길목은 변함이 없네요 똑같네요 네 아 그리고 네팔 정도가 조금 정신을 차린 게그 어 전에 비자 때문에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주부서야 되고 그 다음에 기계를 도입했는데 계속 에러나고 어 이번에 보니까 비행기 안에서 비자 용지를 미리 나눠주네요 네, 미리 적고 어 사진 붙여서 내면대해서 어 아마 굉장히 시간이 좀 단축되지 않을까 네. 는 카멜이니까 원래는 <목소리> 아, 드디어 짐도 찾고 비자도 하고 이제 나와서 라주를 만나러 갑니다 라주가 나와있겠죠? <목소리> 라주야 어디냐 정신없는 가투만두에 왔습니다. 벌써 정신없네요. 어, 라즈 저기 있습니다. 라즈, 나지 나머지. 나머지. 나지 나머지. 나 나머지. 나나마스나 오늘 몇 번째지? 세 번째인가? 세 번째. 세 번째? 네, 나날이 깨끗해지는 야, 것 같아. 어. 선생님, 두 번째 오시니까 어때요? 아, 야, 야 여기, 어. 이렇게 여기 이렇게 그 공기가, 공기가 깨끗하고 하고, 마스크도 하나도 필요 없고 매연 하나도 없고, 야, 게요. 역시 어, 선진국 네팔, 카슈만두 수도, 짱! 말도 안는 소리 하고 있어요. 아? 아 이게 홍보용 <웃음> 영상이. 그러면 남은 코를 남은 숨을 것이. <웃음> 아 여기 후지호텔은 일본인들이 많이 머무는 호텔이 있어서 그런지 좀 깔끔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천 하늘이 그냥 카투만두 타멜거리에 후지호텔 바로 옆에 있는 어, 퓨전 키친이라는 식당인데요. 맥주 한잔 하나 나왔습니다. 아, 어, 우리의 모든 트레킹을 늘 지금 7년 동안 책임지고 있는 라주파우데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남남스테이 라주입니다. 네팔 히말라야 가이드 라주입니다. 자, 지금 방금은 우리 꺼. 껌멀껌멀도 꺼멀. 예, 인사하세요. 껌멀 <웃음> 꺼멀, 가멀입니다. 저는 히말라 a 가이드입니다 아, 이주이번에 우리 가는 데가 어디라고? 우리 이번에 가는 데가 랑탕 랑탕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다 이거 이거 이거 이 아주 자연 제대로 있는데 우리가 가는 지역인데 아주 그 계곡은 엄청 사람들이지 제대로 자연이 있는 계곡이라고 생각하는 데가 갑니다 이번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뚜벅 네. <웃음> 네. 와이프가 제일 좋아하는 네, 두버가 제일 맛있어요 제일 좋아하는 치소비어 치소비야. 치소비야. 치소비야. 네. 여기, 여기 음식, 음식 어떠세요? 아 네. 음식 따봉입니다. 뭐가 네. 제일 아. 맛있으세요? 그 감자 튀김을 아주 신기하게 잘했네요. 쪽까지 다 튀겨버렸네. 네. 네. 아, 조금 맛있네요. 아, 특이하네요. 이거 좀 배워보고 싶네요. 감자 튀기는 아. 거를. 아. 할머님은 뭐가 제일 맛있세요육 네. 아. 너메살. 네. 너메살? 너메살. 너메살? 치킨. 치킨. 맥주가 제일 맛있어요, 맥주가. 맥주가? 어, 맥주가. 뭐 공기가 너무 좋다며. 남아스테. 할까요? 선진국 카투만도 뭐. 아, 공기도 좋고 참 누구나 다 이렇게 그 한번 그 도시에서 찌 들었으면 여기 맑은 고기 맛시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? 안와 보셨죠? 또와 보세요 일단. 도전. 반칙으로. <웃음> 저녁을 먹고 카투반두 타멜거리 소화주시킬 겸 나왔는데요 여전히 뭐 먼지가 많고요 시끄럽고 빵빵대고 하지만 또 여행의 이 설레임을 느낄 수 있는 대낭여행자들도 많고 아 시끄러워요 엄청 정신하나도 없고 그래도 네팔에 트레킹을 보면 뭐 여길 뭐안 거쳐갈 수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. 하나의 거리,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즐겁습니다. 시끄럽지만. 네. 在柬부寨這個好玩的便宜 s a e Selling with price similar a m a This just only for you MMB b 아 지금 저 아끼 살려고요. 지금 환전하러 갑니다. 환전하러. 뭐는자하세 <놀람> <놀람> 일 달러가 1 1 3 루피. 백 백십삼 루피. 라마스테. 고래, 고래, 고 예. 아, 예, 유튜브, 유튜브, 유튜브인 고래, 유튜브 리코더. 예. 오케이. Where a r 코리 Sorry okay. I bought this camera. p o s t s y o u r n a m e Binny. Hi. Binny b y What is your good name? h uh, uh, my name is j a s o n j a s o n Okay, yeah. nice to meet nice you. Nice to meet you. 150. Oh f r i e n d oh, Thank you. What's up, Kai? 진데오 찐따. 젤데오 찐따. 젤데오 찐따. 오 찐따. 젤데오 찐따. 젤 Thank you.